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9900명이 됐습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에 만명이 될것 같은데요 제가 만명이 되면은 구독자 이벤트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자 감사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토리님 채널 많이 아실거예요 이분 채널의 부금이 궁금하신 분도 계실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리님 부금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부금이 두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부금을 사용하실 때는 이 영상 주소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이 영상 주소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시죠 아래 더보기란에 이 영상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이 음악을 사용하실 때꼭 영상 링크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감사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이벤트 상품은 첫 번째 물건은 에버미디어 AM310 마이크인데요 아이니즈컴퍼니 회사에서 제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콘 레볼루션 언 리미티드 컨트롤러입니다 무적풍아우루님이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TPS-ET300이라는 전동 칫솔 5개입니다 이 제품은 천행님과 기숙자 뚜딱님이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담비동아님이 주얼리 액세서리 5개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코 MP1000 마이크 2개는 제가 사용했던 제품인데 사용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광보합 게임기도 준비되어 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5 0만원을 5만원씩 10명에게 나눠드릴겁니다 배송비 또한 제가 직접 부담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찐구독자 채널 구독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어쭈빈이 꿀팁채널 영상에 누적 댓글수가 20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만 보시고 댓글을 안다신 분들은 소용이 없고요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당첨이 되더라도 이런 분들은 이벤트에 제외가 됩니다. 첫 번째, 구독이 안 되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 구독 누르고 영상을 봤는데 댓글을 안 다신 분들 누적 댓글 수가 20개 이상이야되는데 어 댓글을 하루에 여러 번 달아도 하나로 인정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지도 않고 댓글만 달거나 댓글 복사 붙여넣기 하면 스팸 댓글로 제외됩니다 이벤트 신청 후 이벤트 추첨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만약 참여를 안하시면 자동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추첨 날짜는 추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 영상 댓글란에 이벤트 참여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시고 어쭈비니 채널 응원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